안녕하세요 여기는 엠카운트다운 2주차 세크리파이스 2주차 현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햄버거 야무지게 먹었죠 지금 있으면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생방송이고 또 라이브 해야 되니까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죠 아쉽게도 마지막 주예요 그래도 남은 활동 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면서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e it now 래어그가지가 이렇게 하 접하도 붕빵 붕빵 많이너리 여봐, 가든, 여봐, 가 가든, 여봐, 가 가든, 여봐, 저 방송 좀 불러가지고 아우 씨 지금 아니요 왜 이렇게 숨차요? 아 근데 생방할때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국마다 그 그게 그좀 달라요 MR이 다른데 중간에 제가 하나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모니터가 잘안 되고 그 MR 소리가 크게 들려서 중간에 하나를 뺐는데 그 뒤로는 뭔가 부를 때 되게 어좀 안정감이 있었고 양쪽 다 끼고 있을 때는 약간 좀모니터로못 해가지고 생방 때 하나 빼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뭐2주차인데더 더 여유롭게 해야죠. <목소리> 갑니다. 이렇게 어 저의 또 엠카 이수차가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또 아직 음방이 남았잖아요. 네, 한세 개? 세개 남았네요. 미뱅은첫 방이고 세개 남았는데 남은 세 개도 파이팅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오늘 어, 또 마지막 주인데 컴백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웃음> 아좀 약간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그래도 <웃음> 열심히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흠. 하했습니다 알티. 저부후의 명곡 월요일인데 어떡하죠? 뭐 어떡하죠? 안무도 따야 되는데 세븐 선배님의 열정 뜨거 가슴에 나를 내가 주는 말또 가져? 러드 와, 뭐가 있다. 어, 이거 줄 이번에 활동 밥잘 먹으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너무 고맙고, 이런 친구이자 이런 뭔가 엄마 같고 가족 같으면서도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번 활동은 취향저격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무대이자 데뷔 무대. 잘하고 있게요. 긴장되는 인터뷰. TV에서만 보던. 안녕하세요. 네, 빅톤에서 솔로로 돌아온 한성우입니다. 아직 자신이 인가만 있어야지. 저 친구. 투버, 내가 왕이야. 오늘 또 찢었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저의 또 어, 뮤직뱅크 첫 방이자 막방이 끝났습니다. 어, 준비했던 시간에 비해 뭔가 어, 모르겠어요. 좀 여러 감정이 오고 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활동 재밌게 멋있게 한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어, 음방 두개 남았거든요. 무엇도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더 좋은 선물 많이 들고 올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오늘 음, 음악중심 막방 날입니다. 아 이즈 밖에 안 해서 막방이 금방 오네요. 오늘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리허설 때 그래서 조금 잘랐어요.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 헤어스타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신기하게도 그팬 여러분들이 제그 단일단일에 이상의 색깔에 맞게끔 끈을 보내주세요. 너무 신기하게 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 자켓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달게 되었어요. 아 역시 통하나 봐요. 음, 근데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영통 팬사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이 이제 소통도 하고 팬분들 반응을 봤을 때 어, 많은 분들이 포레스트랑 철부지 곡으로 좀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그냥. 영통 네, 팬싸다 보면 또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저의 그런 원동력이자 좀 자극제 같은 그런 앨범이 된것 같아요. 오늘 음악중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아 죄송해요. 그런 거다 해야지. 일단 참아. 일단 참아. 지금 제, 제, 제 사복 얘기 나와서 제 사복 보고 이거. 옛날 진짜 열심히 꾸몄다. 지금 왜 이렇지? 어.. 일단.. 빅돈에서 뭐 이렇게... 1등이 뭐야? 아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입었나 싶네요. 되게 좀 이렇게 날마다 스타일 한정적이지 않고 좀 여러 개로 입었는데 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작업실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무조건 편한 거 아, 위주로 이제 입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아,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어, 스타일이 그한 가지 스타일에 딱 꽂혀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 스타일에 해버리면 같이 가고 좀 재미없다고요. 뭐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하면서 어,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저의 2주차 마지막 주죠. 어, 마지막 주 음악중심도 끝났습니다. 야. 너무 기뻐하면 안 되는데 <웃음> 어, 기쁜 게 아니라 어, 그냥 뭔가 여러분들과 또 소중한 추억을 하나 이렇게 딱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요. 어, 이제 인기가요밖에 안 남았는데 인기가요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세크릿 파이팅! 하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밥잘 챙겨 먹고 네 앞으로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활동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어, 네 여기는 저희 마지막 방송 어,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와우! 야밥 현승훈과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 너무너무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볼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Love you. Thank you. 얻은 것보다 어, 물스뭐 항상 늘 그랬듯이 저 스스로도 일단 많이 가수로서 사람으로서 좀 얻은 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 사실 얻는다는 것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네. 전 드린 것 자체가 제가 그냥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위로 많이 받았다, 내 얘기 같아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시는데 어, 거기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일단 어, 준비한 기간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어, 그리고 어제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 이제 제가 끝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받아듣고 했는데 이번 앨범뭐 짧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어 되게 성공적이게 많은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무대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여러분과 또 좋은 어 추억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의 Sacrifice, Fame 앨범 지나가지만 꼭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